먼저 어드밴텍의 어드벤텍의 네. 어드밴텍의 특별 솔루션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어드밴텍은이 물류 시장에서 AI를 적용할 때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정과 두 번째 이제 효율 이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고객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이 모든 토스 솔루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솔루션들이 안정과 효율 이두 가지 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어드벤트가 이 물류 시장에서 AI를 도입해야 되는가, 특히 이 물류 시장에서의 안전과 우리가 안전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지난 코로나 19 사태 때부터 경험하셨죠. 급증하고 있는 이 물류량을 저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급자족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은 연결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증가하 전세계 경제 규모에 맞추어서 물류시장의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물류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하게 성장하는 시장의 규모와는 달리 슬프게도 양전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의 사고 그 사례를 보시면 유럽에서는 약4 0 0 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 트럭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데 이 수치가 유의미한 것이 전체 트럭, 즉 전체 도로에서 이 트럭, 운송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약 15%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급증하는 물류의 양에 맞추어서 트럭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숫자에 맞춰서 안전솔루션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이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네. 네. 이표 하단에서 보시면 2013년 한 해에만 978명의 이제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가 관련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유의미할 것이 고속이 아닌 차량의 저속인 상태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왜 발생하냐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규모와 크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할 때, 정지할 때, 회전할 때, 후진할 때 각각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 운전자는 수급에도 그에 맞추어서 안전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과 또 증가되는 그 안전 영역을 운전자가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어드밴텍은 발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향상된 안전만큼 비즈니스 효율을 증가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 어드밴텍 뿐만 이 아니고 시장에 소개된 안전과 안전 관련 솔루션들이 어떠한 세대를 거쳐서 진화왔고 어드밴텍은 AI를 이 물류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도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세대 보시면 아 가장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이 안전지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자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이후방 거울, 다양한 많은 거울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들을 가지고 운전자가 계속해서 그 거울을 주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게 하죠. 그런데 이 문, 이란 해결책의 단점은 잘 아시다시피 운전자가 계속해서 그 거울을 주시해야만 하고 그 거울을 주시했을 때도 운전자가 계속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5세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1.5세대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거울을 보는 게 피곤한 업무이니 카메라를 도입해서 그 카메라가 사각지들을 계속 관찰하게 하자 라는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출발된 것은 운전자의 업무를 경감시켜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는 그 카메라가 비춰주는 장면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운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가적인 업무에 계속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여전히 안전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세대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기 힘드니 컴퓨터로 하여금 차량과 어떤 보행자나 차량과 어떤 사물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러한 거리가 줄어들어서 사고가 예, 발생된다면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자라는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이 방향은 운전자의 업무를 역시 경감시켜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거 하니 미리 설정된 영역이 고정되는 만큼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각지대를 추적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물이 사람이 그리고 차량인지, 어떤 작은 불체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운전자는 그 시스템이 보내는 오 경고가 정말 유의미한 경고인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시스템이 단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꺼버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드밴텍은이 안전운전 관련 솔루션에서 운전자의 업무를 극강하게 격감시켜줄 수 있고 운전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AI 도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3세대 AI 카메라를 수용한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이 AI 카메라 솔루션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곧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각지대를 이 AI가 판단하고 미리 영역을 설정해서 그 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추적, 초, 추적, 경고, 알림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어드밴텍이 제시하는 AI는 영상 기술을 극도로 활용하여서 그 영상에서 볼수 있는 컴퓨터가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경고와 알림을 운전자 뿐만이 아니고 중앙 관제 시스템에도 공급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어드밴텍의 AI 시스템은 전기를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이 장비의 특성상 전력의 효율을 를투하해서 고성능이지만 저전력을 구동할 수 있게 하여서 다양한 솔루션에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e 지 ai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어드밴텍의 솔루션만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필요한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솔루션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어드밴텍이 AI를 이 안전운전 솔루션과 차량 관제 솔루션에 도입을 하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밴텍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운전관리 솔루션과 차량 관제 솔루션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제품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 왼쪽 편에 보이는 카메라 제품들과 라이락 그리고 차량 중앙 하단에 보이시는 박스 피시류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과연 어드벤텍은 어떻게 AI를 도입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차근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송 차량의 안전 관리 시스템 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운송 차량의 모든 부분을 영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고 운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운송 영상 관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그 부분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차량의 전방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전자의 운송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 지금 보신 거에 왼쪽 상단에 보신 트랙 130 시스템이고요. 두번째는 차량의 운전자석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시스템, 그리고 좌측 하단 그리고 세번째는 차량의 모든 부분을 통 모니터링하면서 현재와 변화되는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서 안전운전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차분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저희 트랙 150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서 차량 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저희 이 차량 트랙 150에 탑재된 AI 엔진이 차량 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어떤 사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지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에 맞춘 경고 시스템을 운전자와 차량 관제 시스템에 어, 발생합니다. 네, 하나씩 기능을 살펴보면 차량 전방 관제 시스템에는 전방의 상황을 관지할수 있는 모든 상황이 모니팅되는데요. AI, AI 엔진을 바탕으로 해당 사물의 행동을 예상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 그 경고를 바라는 거에 이어서 운전자가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조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즉,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감지나 전방 상황 감지나 보행자, 전방 주행, 전방 트돌, 스탑해공 강지 등 기존의 차량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에 추가하여서 차량이 과연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차량 전방에 어떠한 물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운전자는 운전자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차량 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관련해서는 게스트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트랙 시스템은 단지 차량 전방 모니터만 구축하는 것이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트릭 트랙 1로이 시리즈는 운성 차량의 운전석도 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외부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 사고 발생은 운전자의 행동과 차량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1호인 제품은 운전자 수을 모니터링하여 서 운전자 및 차량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거 하니? 보면 은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피로도를 강제해서 운전자가 지금 어,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지 과연 합금을 한다면 지금 몇번 정도 하는 걸입니까? 하품이 일회성인지 여러 번 취소되어서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감지되는지를 선제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력 결핍 관련 시스템도 모니터링하는데요. 이 부분은 운전자가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또는 운전자의 시야가 도로에서 벗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단지 운전자 인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행동을 선제적으로 이 AI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선 탑재한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운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드밴드기 시스템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 어드밴드기의 장점 중에 하나로 단지 운전자의 시스템을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이어서 그 모니터링한 것을 데이터와 수치화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 관제 시스템 또 운전자 스스로도 정말 이것이 진짜 위험이 되는지 아니면 위험이 되지 않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작동하는 것도 밖에서 저희 데모로 준비되었는데 아마 나가면서 한번씩 보시면 이 저희 운전자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전화받는 행동 흡연 또는 도로 시야가 도로에서 벗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스템을 데이터하는지를 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각지대의 솔루션을 보면 어드벤텍의 사각지대 솔루션은 단지 차량 주위에 트럭 주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사각지대 시스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미리 설정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축구방 체전 아마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차량에 달려있는 축구방 시스템도 결국 거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차량 외부에 설정된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지를 센서가 판단해서 침범한다면 바로 광고를 바라는 시스템입니다. 어드밴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어드밴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럭 같은 경우, 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작거나 다목적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회전하면서 이 차량의 사각지드가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각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은 미리 설정한 영역 외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물이 정지해 있는지 그 사물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는 그 사물과 나의 충돌 위험성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실제 위험이 되는 경우에 만정 경보 시스템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과도한 경고에 필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위험의 순간에서만 집중하고 적절한 대응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드밴텍은 운전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은 트랙 1로 위에서 하는 운전석 관리고 우측 상단은 전방, 그리고 하단 두 화면은 이제 차량의 사각지대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저희 트랙 시스템은 계속해서 운전자의 눈, 그리고 얼굴, 입, 그리고 손, 핸드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함으로써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치화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 운전자가 운전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보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상단 우측에서 보이시듯이 운전자 운송 차량의 전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상황의 도로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만약에 트럭이 운전자가 미쳐 놓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네, 하단의 두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후진할 때, 후진하면서 회전할 때, 계속해서 번화하는 사각지대를 추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텍의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은 보셨듯이 단순히 센서만을 활용하여서 거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운전자의 운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AI 시스템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운전자의 업무를 훨씬 경감시켜주어 그 안전도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수 있듯이 어드벤틱의 장점 중의 하나로 어드벤틱은 모든 상황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화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여 다른 다양한 안전 솔루션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드밴택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운송 차량에서 도로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차량 관제 시스템에는 많은 것이 관련됩니다. 차량 관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지에서 아, 출발지에서 차량이 목적지까지 언제 가는지, 지금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차량은 언제 화용을줄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스케줄링하는 게 핵심 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도로의 신호 상황도 있을 고 도로의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이나 도로의 어떤 상태나 이런 많은 차량들이 차량이 출발지에서 부착지까지 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드밋텍은 바로 이 점에서 차가 에서 차량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흔히 차량 관제 시스템을 할때 차량의 위치와 성력만 추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력만 위치만을 가지고 그 차량이 어딘지 디 파악하고 그 차량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파악해서 스케줄링 하시는 것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은 그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차량의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할수 있는 데는 분명한 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표지판을 스스로 분석해서 그 표지판이 이 차량의 운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지까지는 사실 운전자 말고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밴댕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량 관제 시스템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이 차량 자체의 데이터나 차량의 운행 기록뿐만이 아니고 이 차량과 관련된 스케줄링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겠죠. 네, 특히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드벤텍이 일반 상업용 PC 또는 상업용 제품과 다른 점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분들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수치화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서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제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분들이 만약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는 에 필요한 기능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이 솔루션을 또는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노인분은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만약에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모두 보내서 처리하게 된다면 과도한... 프로세싱 파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연 상태가 발생하죠. 특히 도로, 데이터가 데이터가 발생하는 차량을 떠나서 중앙관제로 가서 거기서 처리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또 지연 시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은 그 모든 데이터를 유의미한 수준에서까지 데이터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트랙 60이라는 제품입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이 개발 한 제품은 이 AI 엔진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어, 제슨 솔루션의 올인 n 엑스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이 올인 n 엑스를 탑재한 트랙 60은 인텔의 기존 CPU 파워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올인 n 엑스 어, 컴퓨팅 파워까지 활용함으로써 AI 엔진 탑재된 AI 엔진이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고 중앙관제로 보낼 수 있도록 전송합니다. 예를 들면 트 트랙 60을 차량에 탑재하는 경우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 네,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 그러한 경우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차량 뿐만이 아니고 도로에서 설치된다면 그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또 유의미한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트랙 60에는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상당히 견고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듈형 형식으로 조립되어서 트랙 60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트랙 60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 특히 LTE 통신까지 지원하면서 운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전송과 수준이끊김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이러한 트랙, 트랙 60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차량 관제 시스템에 있어서 단지 차량의 속명과 위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더 효율적인 관제를 할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을 왜 도입해야 되냐고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취합한다는 것, 이 많은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 취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차량 관제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가 어떤 특정 위치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의미만으로 다음 업무에 대장하게 된다면그 업무는 역시 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또한 차량의 다양한 엔진 상태나 여러가지 부품 상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차량 관제에 있어서 역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드밴텍은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발생한 위치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는 이제 많은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뿐만 아니고, 운행, 움직이는 모든 다목적 차량이나 중장비 시스템에는 이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저희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대만과 저희 어, 남미 지역에는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저희가 트랙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운전과 차량관리소득을 동시에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소개된 걸로 베트남 호치민시의 빈버스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빈버스는 베트남에서 선제적으로 전기버스를 다 도입하면서 전기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데이터화 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얻어낸대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즉, 전기차의 배터리 상황, 배터리 상태, 그리고 이 차량의 운행 기록, 그리고 이 차량의 나머지 MC 부분들과 선제적으로 통신하면서 이 차량이 과연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 될수 있는지, 또이 차량이 과연 목적지까지 언제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네, 어드밴텍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안전관리와 물류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빠르게 하지만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드밴스드는 안전관리 솔루션과 차량 과제 시스템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뿐만 외에도 어드밴드는 물류 시장에서 스마트한 소도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류뿐만 아니고 저희가 리테일 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떻게 업무의 효율, 비즈니스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헬스티어 시장에서도 역시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였지만 이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저희 데모 부스 보시면 어드밴텍이 어떻게 차량 안정과 관제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 시동하고 있 구동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어드밴텍이 소개하는 AR을 기반으로 한 안전운전관리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